있어야죠 대기자검별라 아이고 닌하르트 위험합니다 살려야돼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죄가 아니죠 얘는 마무리. 치웠어. 하가야 이야, 에델가르트가 마무리. 마좋는힐좀 하고 있는 게 살 쏘고 싶다 일단 대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자, 건별아! 제 소지품 갖고 있나봐요 옆에 복주머니가 보여요 올 때면 와봐라! 무섭다! 오지마라!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승리할 거예요 좋았어, 힐을 주겠다 좋았어 역시 능력자. 나도 힐해줘. 이렇게 하고, 팔을 좀 쏴보자. 곡사! 힘내라! <웃음> 안 닿네. 숲에 가서 얘는 닿을 것 같은데, 안 닿는구나. 얘는 닿겠다. 아, 어이구, <뭔람> 반격을 저렇게 또 해대니! 모여 말 잘해요 우리 페트라 평소에는 더듬다가도 기겁하다 군사를 노리다니 페트라 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단련의 성과 되었습니다 잘했어. 반격 잘 하고 있어 야! <웃음> 이런 소어모두 씨... <웃음> 기를 일단 하고 일단 고기 있는 걸로 좋았어! 고빗 지켜줘야될것 같죠? 얘부터 제발 통해라 하이. 스매시! 하이. 토니라. 토이라 이제 이 차례다 오! 1람다 1? 아한 번만 더 번역하면 좋을텐데 이런 미 미안해, 미안해. 좋았어 반격으로 왕아, 택이네. 촌도. 촌도. 촌도. 촌도. 고도 쥐도. 쥐도. 쥐도. 쥐도. 쥐도. 쥐도. 쥐도. 쥐도. 쥐 제발 맞아라. 좋아, 셔, 조조사왔 레벨업. 강해지다 같이 강해지고 싶은데. 금기 획득. 이걸 보내야겠죠? 공격하자. 오, 이동다 자! 마무리! 나레벨한이 그래, 는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아니단다. 도로테아를 지켜야 돼요. 너이 녀석. 마무리 해주지 안녕. 승리했습니다. 실전 연습 클리어. MVP는 저예요. 기도를 위임도 한번 해볼까요? 와, 찬송이 함께 참가해야죠. 선생もっと私の歌を聞いてくれ歌を聞いてくれこの天 <목소리가> <기일 때> <목소리가> 너 발송 장난 아니다. 세가때나와 성량이 맞지 않는데요이데가르 와우 경험치 획득 좋아요. 역시 합창은 서로 아울러져야 하는데 한쪽만 너무 소리가 크면 안 되겠죠? 기지 능력 메메로미니 트인 단원왜가의라기 전장で学ぶことも多い. 다들 스킬을 습득하는 것 같아요. 나르호도 알수 있다. 알수 있다. 조 흥미부가 깠네. 와 흥미로운. 실전에 테스트해 봐야 돼. 다들 좋아하는군요. 이 좋아 좋아. 보이기 <웃음> 이해했습니다. 초급직 시험을 칠수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확인해봅시다 자격시험? 제가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오.. 하... 합격 확률이 100%인 게 하나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합격! 아.. 저렇게 조건을 좀본 다음에 클래스 체인지 이렇게 검사가 되어버리고 나머지는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할수 없고 강습을 한번 해보는 게좋겠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활좀 개인적으로 활하고 마법인가요? 좀 키우고 싶은데 한내만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힐을 해줄 수 있는 도로테아가더 많이 성장했으면 해 가지고. 시도의 성과です 좋았어. 의욕이 상승했어요. 또 누구의 생일이 됐네요, 베르세데스. 당연히 구입해야죠. 워 고마워. 고워 고마워. 워 시단から連絡があって皆を集めたところよ。이지싸우려나봐요시단가도이そうです가붉은기곡 자나도. 자나가날악도나도가는 약간 토 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의욕이 넘치는 아이. 카스파르, 숙박시는 아이가. 미나오 위험 남에니 아우세이 역시 베르나데타는 무서워합니다. 카이리마스. <웃음> 카도약다이 나도 이타이 나이. 야, 싫어! 아픈 거 싫다고. 나이소부요 베르ちゃん私たち本間勝대기력의 분석도 없이 낫 가면 안 돼요. 마도 기시단가 そう思ってるだけ 린하르트는 끝까지하품을 하는 그런 표정으로 우우우우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목소리> <목소리> 미나니 출발의 아이즈오 좋어 출발할 때가 되었구나.